그렇게. 해렇게 그렇게.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그렇그그때요 그렇게. 그렇게. 그그렇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그렇 돈과 쌀을 많이 얻어온 듯허건을과을 많이 얻어온 듯건을 흥보가 당도허니 흥보가 당도허니 여보 영감, 여보 감 얼마나 가지고 왔소, 얼마나 가고왔 어디 좀 봅시다, 어디 좀 봅시다, 날 건드리지 마라, 날 건드리지 마라, 아니, 또 맞아 꾸려, 아니. 또 말하자면, 여보, 내 말을 들어보. 여보, 내 말을 들어 들어보. 형님댁을 건너갔더니. 형님댁을 건너갔더니. 양주분이 어찌 후하시던지. 양주분이 어찌 후하시던지. 천곡을 많이 주기에 짊어지고 오다가. 천곡을 많이 주기에 짊어지고 오다가. 요놈은 강정무 등에서 도적을 만나. 요놈의 감정 못충에서정답를받나 못 모조리 다 빼앗기고 매만 시컷바고왔네 그려 모조리 하, 다 빼앗기고, 빼앗기고 매만, 매만 시컷바고왔네 그려 흥부만 오라 이 말을 듣더니 흥부만 오라 이, 이 말을 듣더니 힘없이 힘없이, 힘없이 물구로 도. 어린 자식들을 벗기웠어. 차라리 내가 죽을라. 기다리고 안한 것을 허지 말고 어? 석가리의 무극을 r <목> 고 <빼고> 죽기로만 작정을 <목> 허니 e r bugger, bugger, bugger, b u 작정을 하니, 흥부가 달려들어, 흥부가. 우룸머 하와, 바 하와, 하우 하와, 하바 허이라니 울음을 운이지. 자식들도 모두, 자식들도 모두, 설리 운다. 설리 운다. 이렇게, 이게 곡이 순순하잖아요. 그런데도 내가, 알고 해 그런데도 가득 제대로 놓는 사람 단한 사람도 없네 그런데도 그런데도 내가 내려오는 것이 왜 이렇게 안 될까? 하하하. 요런 이런 게긴게 이런 어디 있어. <목소리> 저러어 도내가아이 시작. 저 내다요 카비내는 사현초요 카비내는 사현. 사현초요 카비내는 사현초요. 사현초요 귀를 활짝 열고 그 섬세한 음을 들어요 한 음으로 뭉개서 하지 말고 귀를 활짝 열고 음을 음에 섬세하게 반응을 하세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가비네는 사현초가 아니야. 가비네는 사현초요. 음이 몇 개의 음을 갖고 그그 그 얼음 얼음 얼음 얼음 해서 그렇게 약간 그 우리 뭐야 이게 센트음이 아닌 이 순정음 어? 우리 그그 그 뭐야 종족음악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음계들 있잖아요. 원시적인 음계 아주 그런 음계들 그쵸. 너무 있는 그게 다 있는데 어째 그렇게 무시해버리고 할까 왜 이렇게 음에 민감하지 않고 둔감할까 그리고 그것을 약화하고 단순화하고 아니에요 단순화하지 마세요 음은 세분화해야 돼요 섬세하게 들으세요 답이 내는 사연쳐요 다음 있어요 다 금대로 따라가세요 시작 답이 내는 사연쳐요 h 이다 천면 허하면서 하지 말고 의적 흐어 천면 의젓 흐 천면 중앙 가장 본백이고중앙 가장 본 맥이고 본맥중앙 가장 본백이고중앙 가장. 니 맹이고 어린 자식들을 니가 웠소 어린 자식들. g u 작정을 허니. 허니 작정을 허니 그렇게 하세요? 작정을 이렇게 하지 마세요 천상스러워서 못써 응?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 죽기로만 작정을 그냥. 그냥 을 허니 시작! 죽기로 죽기로 죽기로만 죽기로만 작정을 하니 잘했어요. 흥보가 달려들어 흥보. 이 <목소리도> 홀코라 갱스터가 하나 있으니까 거기서 망쳐놓으니까 다 따라서 망해버리네 그러면 안 돼. 어? 목소리 갱스터가 하나 있어. 범벅하월이고 앉아서 울음허하월 운이란 말이야. 어디서 그렇게 이상한 음이 나올까? 시작! 그렇지 그렇게 해야 돼 퍼부 허거리고 앉아서 울음 버 허허 허리 고 시작. 오버리고 앉아서 울음버리고 앉아서 울음버허허 있군이 거의 됐어 거의 그러나 응. 조금 더 디테일하게 퍼버리고 앉아서 울음 보 허얼군이 시작! 허허리고 허얼, 앉아서 울음 보허얼 됐어! 허니. 허니가 아니고 운이지 울음을 허니 하고 앉았네 울음을 허니? 울음을 로불 물어야지 멘붕이라고 해야지 멘붕이겠지? 다시 허버 허리고 앉아서, 울음 허어울, 운이. 울어야 돼, 시작. 허버 허리고 앉아서, 울음 허어울, 운이. 자식들도 모두, 설리. 운다 시작 자식들도 들도 들도 자식들도 모두 시자식도 설리 운다 설리 운다 시다 설리 온다. 그렇지 깔끔하게 곧자라. 양 설리 온다. 시다 설리 온다. 곧곧 아주 깔끔하게 한번 그냥, 그냥, 그냥 도끼로 만요. 팍. 그래도 응? 도끼로 그냥 빡 찍어가지고 어떻게 해? 그 뒤가 없어 절벽을 이루어야 돼 그렇게 끝나야 돼. 몽땅하니 저 그냥 도끼로 확 내리쳐서 저기가 없어. 나무가 탁 쪼개졌어. 그럼 어떻게? 해? 절벽처럼 되잖아. 그냥 뒤에 아무것도 안달라서 깨끗하게 확 도끼로 자르듯이 콱 잘라버려야 돼. 설리도 그게 아주 담백하네요. 아주 당연하죠. 이런 끝내면 진짜 환장하는 끝냄이라고 해야 돼. 그렇게 끝내야 돼. 어. 응? 요즘 꼬랑지들을 꼬랑지 들게들이 빼고 아우 구질구질하잖아. 맞아. 이건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소리 그렇게 하는 맞아, 소리가 아니야. 응? 이제... 음? 그냥 <웃음> 잘라버려야 돼. 아 이게 급도로 진짜. 아유 뭐라고 말해야 돼? 요런거 진짜 정말이 좋은 소리야. 비싼 소리야 비싼 소리. 자 그러면은 한번더할까 말까? 한 번, 네.